강박처치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하게한 의료과실이 인정되었다면 양극성장애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및재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 동부지법 2004가합 610-2890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02년경 제사망특약을 가입하였고 상세한 사실관계는 아래에서 중복됨으로 생각합니다. 망인은 1998년 7월 20일부터 양극성장애 조증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으며 그 증상이 악화되어 2003년 1월 24일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망인의 안전을 위해 당지 의사의 지시로 강박처치를 받았습니다. 사지 강박상태인 망인의 각 사지를 매 30분마다 풀어주거나 완화하든지 매 2시간 간격으로 하지 거상 및 상하지 관절 운동 등으로 폐색전증 예방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관찰만 하여 그 치료 시기를 놓친 과실로 망인으로 하여금 같은 달 30일 오후 5시경 위 병원에서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3회에 걸쳐 양극성 장애로 입원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위 보통약관상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 계약 해지 통보를 원고는 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첫 번째 쟁점. 인과관계 존재 여부. 망인의 이 사건 보험 사고 전부터 동일한 정신질환인 양극성 장애 조증이 주기적으로 발병함으로써 약 1개월 내지 보름 정도 격리병동에 3회나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완치되지 않았던 병력에 비추어 추후에도 재차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컸던 점 의료상의 과실은 양성장애 조증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병의 치료에 필요한 강박척치와 직접 관련된 것임이 너무나 명백하므로 위고지의무위반 사실이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생점, 고지의무대상 사항에 대한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2년 8월경부터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위하 같은 과거 병력에 대한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세 번째 쟁점 보험계약 해지 기간 도과 여부 원고가 위해지 통지 시점부터 1개월 전에 이미 망인의 고지무 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